블록체인 시큐리티 보안 분야에 대한 시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보안 분야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장 잘 융합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블록체인 시큐리티 카테고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존의 보안 산업 부분에 접목해서. 더욱더 강력하고 뛰어난 기술력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또 제공하여 보안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업체에게 저희가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코인리더스 박병환님께서 고생을 해주시겠고요. 저희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수상자는 넥서스 레볼루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넥서스 레볼루션은 업계의 인정과 평판을 토대로 독자적인 솔루션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부분에서 다진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매우 실질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사업이 진행되도록 조력하고 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는 또 업체인데요. 넥서스 레볼루션은 2016년 블록체인 사업에 착수를 했고요. 자체 블록체인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일단 여기에 계신 분들께 이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어, 저희 회사가 이게 블록체인 씬에서 갑자기 나타난 스타트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큐리티 쪽으로 창업한 지 이제 11년 차입니다. 네, 11년 차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시장의 어, 산업을 인정한 부분에서 보안을 진출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어, 블록체인에 대한 시큐리티와 어, 산업군에 필요한 AML 솔루션에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블록체인 시큐리티의 하이퍼레이저의 지원을 많이 해주신 동국대학교 손윤식 교수님 랩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NRS팀 그전 대표님과 멤버들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십시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또...